몇 장인데? 자이 속에 사과가 있습니다 자 사과가요 이거 봐요 두개가 들었나요? 아 사과 어떻게 리니자 이렇게 오 이렇게 됐죠? 자 거의 어, 크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그릴게요 이렇게 되네 그다음에 여기 또 있어요 이렇게 네 개를 그려놨어 다시, 다시, 다시. 어, 조그만한 상자에는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잡아봐. 두개의 사과가 있다. 하나, 두. 살켜 먹으면 되겠네. 또 아까 얘기했죠? 이거 원 어나더 원 디아더 어떤 구별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 봐요. 원이에요. 나머지 하나죠? 디아더요잘 들어야 돼요. 내 얘기 지금 잘 들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아 더가 붙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한정사에요 이런거를 우리가 일단 공식적으로 한정사 합니다 한정사는 뭐가 이렇게 거냐면 뭐가 이렇게 한정사는? 그쵸? 숫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써준 거예요 이 아들 더가 붙는다는 게 뭐니? 명확한 수 이게 나타나 있을 때야 명확한 수가 나타나 있을 때면서 봐봐. 하나 나머지는 거야. 하나지 하나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써. 알겠? 어. 이렇게 써. 그 마지막 이이까 남아주죠. 만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 봐봐요. 와. 하나. 또 이거는 뭐니? 이거는 뭐니? 이거는 뭐니? 바 어? 두개 있대요. 여기서, 자, 빨간색 짧아, 봐봐. 빨간색, 2라는 개념에서 시작한 거예요. 전체 집합이. 2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거고, 얘는 두개 이상이잖아요. 셋 이상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거예요. 셋 이상일 때는, 여러분들, 마지막 거 빼놓고 전부 다뭘쓸수 있냐면, 어하더라고쓸수 있습니다. 물론, 어세컨드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왜? 두 번째 거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 세컨데 또, 세 번째 거를 다 읽힐 때도, 어하나고 써도 돼요. 또 다른 하나.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떠드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세 번째 거니까. 마지막에 올게디아더예요 왜? 어? 왜디아더야저 알잖아. 세개다 가르치면 이제 하나 남았다는 라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명확한 수를 표현할 때는, 바로 붙여준다. 그 다음에, 단수. S가 안 붙으면 단출한 얘기다. 마지막 하나잖아요. 그래서 디아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마지막, 와. 봐. 마지막 남았을 때만 디아더. 그렇지. 그렇지. 두개 남았을 디아들이. 때는 뭐 디아더. 두개 중에 하나 남았을 때 당연히 디아 알겠어? 이거 차려봐. 아, 이거 써.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런 방주리에. 자, 주리. 아, 상어 한 것. 귤이 열나마. 이들아 귤이야. 귤, 귤, 귤, 귤. 귤. 몇 개야? 셀수 있니, 언니? 귤, 빨리, 귤. 셀 봐. 한번잡아한이 정도 돼, 귤이. 총몇 개니? 10. 개니? 어, 10개네. 귤이 10개가 있다.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봐. 자, 여기 봐. 요만큼. 요만큼은 뭐라고 표현한다? 뭐? 깍둥이라고? 뭐라고 표현한다? 썸이라고 표현한다. 썸, 뿅, 뿅. 어. 이렇게 나와. 됐어? 그럼 나머지 얘는 뭐니? 동현아, 얘는? 얘는 몇 개? 남은 거몇 개? 빨리 얘기해봐. 어, 얘몇 개냐고. 썸, 썸이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나머지 몇 개? 여섯 개지? 그러면 어떻게 써주면 돼, 나머지는? 아들이야, 씨. 아까 내가 아들. 얘기했는데. 나머지 개수가 여섯 개라는 거알수 있으니까 더쓸수 있어? 없어? 있구나. 있지. 명확한 수를 나타낼 때는 쓴다고 했잖아. 덜을 써줄 수 있지. 그리고 뒤에는 남은 것들은 단 수야, 복수야. 여섯 개니까. 복수. 복수지 두개 이상이야. 그래서 아들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저번에 숫자로 볼때 그냥 아들스라고 쓰면 원하들. 돼요? 틀려요. 아들이라고 쓰면 100% 틀리죠. 내가 그래서 생각나하나야하를하더지도안 돼요. 언하더 자체가 어, 브러도아던데 아, 그 하나일 때, 단수일 때만 쓸수 있어. 이거는 어때요, 이거? 야, 봐봐, 여기. 이제 이만큼이 나왔어. 여기가 어디냐면 공원이야. 공원에 사람들이 졸라 많아. 와. 집에 가 집에 가 뭐, 그냥. 어? 군중들이 이렇게 많아. 자, 이 군중들 일부는 뭐라고 할수 있어? 썸이라고 할수 있어. 자, 몇 명인지 몰라? 몇 명인지 몰라. 몇 명인지 공원에 몇 명인지 몰라.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체크해 봐. 나머지 이만큼, 이만큼. 근데 몇 명인지 몰라. 이건 뭐니? 이거 쓸수 있어 없어? 빨리 얘기해 봐. 없어요. 어, 명확한 수가 아니었어. 어, 아, 명확한 수가 아니야. 그렇지. 몇 명인지 몰라. 못 써. 더못 쓴다는 게더못 써. 근데 일단 두 명이 사니까 복수는 맞아. 나머지는, 그렇지? 그러니까. 감자 번니 이제 복수는 왔는데 모는 말은 아들. 그렇지 명확히 모를 때는 아들. 명확히 나머지가 뭐어500 명이야, 5 0 1 명이야 이런 것들은 딱더 붙어. 디아들. 알겠어? 음. 그럼 너 이런 이것도 생각해봐. 아들은 뭐고, 디아들은 뭐고, 그 다음에 디아들 지는 뭐고, 또 아들 지는 뭐냐?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나올 수 아들은 반드시 뒤에, 자, 복숭이 형처럼 반드시 나와주고요. 이거는, 이렇게 뭘 꾸며줄 때만 쓸수 있는 거야. 다른, 알겠어? 이거는, 뭐야? 나머지 하나일 때 쓰는 거야. 나머지 하나일 때. 아, 알겠어? 아, 나머지 하나일 때 쓰는 거야. 사람이든 뭐. 요거는 자 더가 붙는다는 얘기는 그렇죠. 나머지인데 나머지인데 뭐라고써요 나머지인데 숫자를 알수 있다 없다? 알수 있다 나머지 알겠어 어, 나머지 이것도 나머지야 이것도 다른 나머지야 다른 나머지인데 요거는 몇 명인지 몰라 숫자를 요거는 몰라 어, 몰라 알겠어 얘는 숫자를 나머지가 몇 명인지 알수 있어요 이 차이란 말이야. 알겠지? 응. 이걸 알아야 너희들이 이게 정리가 될거 아니야?